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퀴입니다. 자전거를 배에 싣고 제주도 갈때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는 목포나 여수에서 크루즈같은 대형 선박을 타고 이동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1년 12월 10일부터는 인천 제주행 여객선이 새롭게 취향되면서 다시 인천에서도 제주도에 갈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취향했기 때문인데요. 이 여객선은 어떠한 특징과 이벤트가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탑승 가능한 정원이 854명이고 총 길이가 169m 정도 되는 대형 여객선입니다. 목포에서 제주도 갈때 많이들 이용하는 퀸 제누비아호와 퀸메리오보다 작긴 하지만 웬만한 복합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크루즈형으로 새롭게 건조되었습니다. 내부시설은 기본적으로 식음료를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점과 식당, 카페와 바, 그리고 마사지존과 노래방, 오락실과 같은 놀이시설이 있고요. 소소한 미팅이나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오디토리움과 미팅룸, 비즈니스 라운지도 하나씩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키즈룸과 모유 수유실, 반려동물을 위한 펫 룸까지 완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일몰과 일출을 선박에서 감상할 수 있는 뷰포인트 라운지도 다양하게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퀸제누비아 호처럼 음식을 나눠먹고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겠네요. 캐빈이라고 부르는 객실도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20에서 30명의 불특정 인원이 함께 사용하는 단체실인 이코노미룸이 있고 4명 또는 8명의 단체를 위한 패밀리룸 최대 12명이 이용할 수 있는 2층 침대 방식의 스탠다드룸 최대 2명을 위한 스위트룸 그리고 호텔보다 더 호텔같은 VIP룸이 있습니다. 여객선을 이용하실 때 발생되는 기본 운임요금은 바로 이 객실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차량이나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아무것도 선적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만 탑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룸을 예약할 경우 1인 운임료는 주말 기준 59,40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객실이 인단요금으로 책정되는 건 아닙니다. 가격이 고가인 VIP룸과 스위트룸, 패밀리룸은 객실당 요금으로 부과되는데요 최대 2명 기준의 vip 룸은 객실당 84만원 최대 4명 기준의 패밀리룸은 30만원 정도입니다 인원수를 다못 채워도 객실료는 동일하고요 이는 곧 같은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박 운임료가 되는 겁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와 같은 이동수당 선적비는 여객선 운임료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국산차냐 수입차냐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요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두바퀴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자전거 선적비는 만원짜리 한장입니다. 근데 무료로도 휴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분해해서 케이스에 보관하거나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직접 휴대하면 무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화물칸에 세워서 보관해야 하는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만 만원이 부과되는 건데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그냥 돈 내고 화물칸에 보관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조금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객실이 아니면 보관하는 것도 영 신경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이용하는 객실 타입과 자전거 부피 그리고 자전거 외에 소재한 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출항과 입항 시간을 알아볼게요. 인천에서 출항하는 요일은 월수 금요일 저녁 8시 제주에서 출항하는 날은 화 목요일 저녁 8시 30분 토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배가 제주도에 도착하는 다음날이 곧 제주에서 출항하는 날이 되는거죠 운항시간은 총 13시간 30분인데요 목포에서 출항하는 퀸제누비아 호보다 약두배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니까 인천에서 출발했다면 다음날 오전 9시 30분에 제주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 주말이 휴일인 일반적인 직장인이 연차나 휴가 없이 주말만 이용해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면 금요일에 칼퇴를 해서 8시 배를 탄 다음 배 안에서 불금을 보내시고 제주에서 토요일 하루를 매우 알차게 자전거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에 인천행 여객선에 탑승해서 또배 안에서 불토를 보내신 다음 일요일인 다음날 오전에 인천에 도착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주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망망대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고 왠지 코피가 터질 각이긴 하지만 한 번쯤 신선한 여행루트로 신심한 삶에 짜릿한 자극을 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의 실제 여행 후기를 기다리며 두바퀴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아름다운 수신료 남겨주시고 항상 행나하세요 여러분! 행나!